안녕하세요. 역사기마대입니다. 이번에는 동이민족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중국을 대표하는 하상주가 어떻게 건국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고조선에 관리감독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중국의 고전사료들과 우리 사료를 비교해볼 것입니다. 이 내용은 동이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에도 며칠만 비가 와도 끊이지 않는 물줄기가 생기고 한달 내내 비가 그치지 않는다면 큰 물줄기가 끊임없이 흐르고 집안을 구성하는 흙은 물에 젖어 약해지며 여기저기서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한 달의 비만으로도 자연재해로 돌변합니다. 그런데 초대 단군왕검 제위 50년과 동시대에 지구촌은 멸망 수준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단군조선대홍수라 하며 중국의 구년 홍수라 하고 먼 지역 사람들이 말하기를 노하의 방주로 유명한 노하의 홍수라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은 이미 과학적 분석으로 역사적 사실로 검증되었습니다. 1987년 터키 아타튀르크 대학 연구원 고고학 기관의 합동조사단이 터키 아라라산 해발 2000m에서 노하의 배로 추정되고 있다는 대형 선박을 실제 연구했는데요. 이 배의 규모와 성분을 조사하고 탄소 동위원소 연대를 측정한 결과 이 배의 선수와 선미까지의 거리가 무려 160m에 달했다고 합니다. 배를 이루는 목재는 화석화되어 있었는데 유기물은 모두 광물로 변하고 선체 모양의 흔적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 창세기에는 대홍수가 BC 2370년에 40일 동안 비가 그치지 않아서 산들이 물에 잠기고 157일 만에 물이 빠졌다고 전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정확한 기록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산들이 물에 잠길 정도의 비가 내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미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로 다 쓸려나가 멸망할 정도의 물량이기 있 때문입니다. 또한 대홍수와 관련하여 BC 3043년경, BC 2853년경 또는 BC 2455년경 등 다양한 연대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연대와 비가 온 기간이 정확하게 써져 있지는 않더라도 아무튼 2 0 0 0고지의 산까지도 물에 잠길 정도로 지구가 물에 잠긴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연대가 어떻든 명백한 사실 하나는 고대 아메리카 대륙, 고대 중국 대륙, 고대 인도, 고대 그리스까지 지구촌 전체가 이 대홍수에 관한 설화를 공통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의 저자인 김정민 박사는 역사적 검증 결과 분명히 그때 이 지구촌에 엄청난 대홍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대홍수 시절은 우리 동네로 와서 보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사망오제 중 오제인 소호김천, 전욱, 곡, 요, 순이 오제의 네번째인 요임금에 주목해주시면 바로 이요임금에 당나라 말기부터 바로 9년 홍수의 혼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당군왕검이 당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는 요임금에게 하야하고 순임금에게 왕이 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태백일사 사만 관경본기는 이렇게 전합니다. 치우 천왕께서 서쪽으로 타계를 정벌하고 남쪽으로 회대를 평정하여 산을 해치고 길을 내시니 그 영토가 말리였다. 당군왕검 때는 당뇨와 같은 때인데 요의 덕이 갈수록 쇠하여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천왕께서 우순에게 명하여 영토를 나누어 다스리게 하고 군사를 보내 주둔시키셨다. 우순과 함께 당뇨를 정발할 것을 언약하시니 요임금이 힘에 굴복하고 순에게 의탁하여 목숨을 보존하고자 나라를 넘겨주었다. 여기서 손임금의 족보를 알아보면 고조선 조정에 말하자면 고조선의 농림부 장관인 고시의 친형인 고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치수에 성공한 당군왕검의 명에 의해 요임금이 강제로 물러나게 되고 순임금이 우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왕을 바꾼다 해도 대홍수를 해결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치수에 실패한 순임금은 실제로 비유하면 국토부장관인 곤을 처형하고 곤의 아들 우에게 명하여 13년간 치수사업을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별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수는 계속되었고 민심이반과 분란이 계속되며 멸망위기에 처한 순임금의 우나라는 고조선의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고조선이 태자프루를 도산으로 파견시킵니다. 여기서 회의를 소집한 태자프루가 중요한 세 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째는 수님금의 우나라 우에게 홍범구주 내용이 들어간 금관옥첩을 건네준 것. 둘째는 유주와 영주를 안정적으로 치수한 고조선에 귀속시켰고, 셋째는 회대지역의제후들을 평정한 후 분조를 두고 다시 수님금에게 일을 맡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치수지 반란이나 민심 위반을 잡으러 부루 태자를 보낸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비와 홍수는 계속되었고 순임금은 이미 권세를 잃었습니다 결국 태자 부루와 통한 우가 홍범 구주를 통한 치수의 성공으로 나라를 살려내고 민심을 얻게 되어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크게 보아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자가 전파한 오제의 네 번째인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스스로 왕위를 양위하였다는 요순 선양설과 실제 역사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임금은 순임금에게 스스로 왕위를 양보한 것이 아니고 당군원금의 명령과 압박에 의해 순임금이 왕이된 것입니다. 둘째는 중국의 시조격 국가들이 하상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중 첫째 나라인 하나라는 고조선의 보살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상주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상주는 같은 곳에서 발원한 나라들입니다. 각 색깔에 따라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영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작인 하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요순선양설과 함께 많은 왜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엽이쓴 춘추시대사서 5월춘추에는 시의 형태로 우임금의 꿈속에 신선인 창수사자가 나타나서 법방을 줘서 치수에 성공했다고 전합니다. 또한 동일한 책은 5월춘추에서 거듭 말하기를 우임금이 완위산에 올라 금관으로 된 책을 찾았는데 금관에 쓰인 옥글자를 살펴보고 물기를 소통시키는 위치를 알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또한 공자의 논어에는 높고도 위대하다. 순임금과 우임금은 천하를 가졌지만 스스로 가지려 하지 않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논어 집주에는 높고 거룩하되 권력에 집착하면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도다. 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냥 개별적으로 보면 안보입니다. 우리의 진짜 역사를 알고서 저사료들을 보게 되면 이제 바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한 나라를 구한 그 엄청난 치수법이 어떻게 꿈에서 나왔겠으며 거짓말쟁이인 공자는 굳이 왜 순임금과 우임금을 천하를 다 가졌고 그것을 가지려 하지 않았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가려줘야 할 것이 있고 그들을 콕 찝어 높이고 칭찬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군왕검이 폐위시킨 요임금에 대한 의문점은 있습니다. 대웅수를 막지 못해 순임금을 세운더라 하지만 순임금 역시 대웅수를 막는 치수에 실패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볼 때 당군왕검이 요임금을 미워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섭니다. 실제로 요임금은 정권을 찬탈하였는데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정적이 많고 민심이 없으며 반란이 많은 데다 고조선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서쪽의 독립국을 세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들 후 순임금과 우임금의 안부는 이렇게 전합니다. 중국의 고대 정치 역사서인 서경의 우서순전의 전하기를 순임금이 동쪽 지역을 순수하여 태산에 이르러 시 제사를 지내고 산천을 바라보며 차례대로 제사한 뒤 동방의 천자를 찾아뵈었다. 또 사료를 찾지는 못하였으나 오임금은 고조선의 태자 부루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 자신이 죽거든 도산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했다는데 인과관계를 볼때 사람으로서 그 은혜와 예를 잊지 않는다면 충분하고도 남음입니다. 이제 하나라 역사를 지났으니 기자의 나라라는 상나라로 눈을 돌려보게 되면 성탄과 거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하상주 중에서 하나라가 망하고 은나라라고 불리는 상나라가 궁극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료에서는 은나라로 나와있지만 여기서는 저는 은나라를 상나라라고 하겠습니다. 하은주 하상주 하와족 화하족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상나라의 탕왕을 상탕왕으로 하나라의 걸왕을 하거왕으로 부르겠습니다. 먼저 신진세력으로 부상한 탕왕을 유시하는 상나라 세력이 하나라 세력을 멸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하걸왕이 흘달당군의 조선에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흘달당군이 읍차인 말량에게 구한군대를 붙여주고 하나라를 구원하게 합니다. 조선군 출병에 위협을 느낀 상탕왕이 사죄한 후 하나라에 공부를 계속 바치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조선군대가 회군하는 중에 도움을 받았던 하걸왕이 은혜를 잊고 조선군대의 길을 막아나서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흘달당군이 명하여 신지 우량을 파견하고 이번에는 조선군이 차라리 반대로 상나라를 도와 하나라를 치게 합니다. 이에 조선군이 하나라를 크게 대파하여 정벌하고 빈 기의 땅에 관청까지 설치하게 됩니다. 중국 사서들에서도 조선군의 하상국 출정을 말하고 있는데요. 중국 사서를 정리하자면 상탕왕이 하걸왕에게 바치던 공물을더 이상 바치지 않고 하걸왕을 도발합니다. 그러자 하걸왕이 조선에 꼰지르고 구의 군대와 함께 쳐들어오자 신하 이윤이 말하길 조선군이 하나라의 편을 들 명분이 있으므로 아직은 싸우면 안된다고 하여 상탐왕이 사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군이 철병한 후에는 곧장 다시 상탐왕이 하걸왕에게 바치던 공부를 끊어버리면서 다시 도발하게 됩니다. 이에 다시 하걸왕이 조선에 재출병을 요청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조선군은 더 이상 하나라를 위해 출병하지 않았습니다. 상탕왕이 군대에 패한 하걸왕은 남소시의 땅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국사서도 당군세기와 태백일사에서 전하는 기사들과 일맥상통하는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중국사서에서는 자신들이 조선의 제후국이었다는 암시를 주는 말들이 없습니다. 항상 이들은 높이고 감추고 상대는 비하하고 왜곡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사서와 우리 사서의 조선군 출병에 대한 내용 자체가 맥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서는 사실을 전하고 있으며 중국 책이 숨기고 왜곡한 이야기를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경대 교수 푸스네는 말하기를 탕이 거를 내쫓은 것은 동이가하나라를 멸망시킨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와자면 고조선이 하나라의 두 번째 출병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고조선을 향한 상탕왕의 로비가 성공을 했든 아니면 하걸왕이 철수하는 고조선의 군대를 막아서 그랬든 아무튼간에 고조선의 승인이 없이 상나라가 안정적으로 들어설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조선이 상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그 후에도 상나라를 사뿐히 지려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걸왕이 철수하는 고조선을 막아나선 것은 문맥상으로볼때 무엇도 느낄 수 없지만 상나라가 무서워서 요청한 조선군을 힘으로 막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군이 다시 철병하게 되면 상나라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 아직은 가지 말아달라고 조선군의 군대를 막아나섰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는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상나라가 무서워서 요청한 조선군이고 상나라를 굴복시킨 그 조선군을 힘으로 막아나선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라 상나라의 조선군이 출병하고 관청을 만들었었고 고조선이 모든 동의를 고루 모아 출병시키고 모든 동의를 관리할 정도로 강성하고 드넓었음을 우리 사서와 중국 사서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인보는 조선사 연구에서 고조선 세력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나라 때의 회인이 서인이 하는 동의 종족이 모두 절대한 세력을 가져서 어느 때는 전중국을 진동하였었으니 가장 어규찬 일부의 진치파의 행적을 들어보건대 견이라 하는 조선인들이 학을 말년에 한토를 횡단하여 지금의 산시선 속빈기근방에 둔거한 일이 있었으니 고조선의 세력권은 고유한 판도 이외에 훨씬 넘어돌았을 줄 안다. 정인보 조선사연구 이 드넓은 땅에 살던 사람들이 공유하던 사회 문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지위리 환인의 지시로 이 땅에 온 거발환 환웅이 세운 배달국의 문화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문화와 사상을 공유하고 같은 시스템에서 살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관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쭉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서로 갈라졌지만 이들의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북방민족의 나라는 들불처럼 일어나서 대제국을 건설했다가 갑자기 푹 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대에 강성하고 적통성 있는 사람을 위시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대국적으로 뭉친다는 의식을 가지고 들불처럼 일어나서 뭉쳤던 것입니다. 그 기저에는 과거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공통적인 종교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는 저명한 역사학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민족사가 아닌 문화사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예전에 동이 시리즈에서 강태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낚시터에서 만난 희창과 강태공이 주나라를 만들었고 희창이 문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들은 다동이족이죠 우리가 듣기로는 주나라 때부터 중국을 표방했고 대단한 나라라도 됐었던 것처럼 듣게 되는데 사실은 이 주나라든 동이들을다 휘어잡고 통솔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저 하나의 동이국에 불과합니다. 정인보가 말한 서희의 서나라는 36개국의 조공을 받는 강성대국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언왕이 있는데 서나라의 언왕이므로 이는 서언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서언왕이 이 하상주의 주나라를 쳐서 황하 상류까지 장악하며 주나라부로부터 공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무슨 일인지 갑자기 주나라 모광이 군사를 기습시켜서 서원왕을 살해하게 됩니다. 강성대국을 이룬 서나라의 공격을 받아 멸망의 위기에 처한 주나라가 공물을 바치다가도 갑자기 어떻게 서원왕을 제거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단군 세계에 의하면 주나라는 고조선의 조공을 바쳤고 함부로 하와족을 표방하며 함부로 철없이 동의족을 해하면 벌을 받으며 관리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원왕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해동 역사를 쓴 한치윤이 이렇게 전합니다. 서원왕이 나라를 일으킨 것은 구이로 말미암은 것이오. 주목왕이 서위를친 것은 구이이니 구이가 구이에게 어떻게 대항하고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서원왕은 그래서 대항하지 못하고 죽었다. 당시 주나라는 고조선의 박물을 바치며 상국으로 받들고 있었다. 그런데 서원왕이 단군천왕의 허가 없이 주나라를 공격했다. 처음에는 구이가 모두 서원왕을 중심으로 주나라에 대항했는데 중오왕이 천리마를 몰아 황급히 단군의 증표를 가져와서 보여주자 구이가 갑자기 주나라 편을 들게 되었고 서원왕은 차마 동족끼리 싸울 수가 없어서 전쟁을 포기했던 것이다. 이렇게 주나라도 단군의 승인으로 존속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나라는 춘추시대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고조선의 박물을 바치며 관리되고 있던 제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부분에서도 중국의 필법은 좀 다릅니다. 사마천의 사기 진본기에 서원왕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조보는 말을 잘 몰아 주 모광의 총애를 받았다. 모광은 기, 온녀, 화류, 녹이라는 내필의 네 말을 얻어 서쪽으로 순수를 떠났는데 너무 즐거워서 <웃음> 돌아오는 것을 잊었다. 서원왕이 난을 일으키자 조보는 모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모광을 위하여, 주나라 모광을 위하여 수레를 몰아 하루에 천리를 달려 주로 돌아, 주나라로, 로 돌아, 그러니까 주나라로 돌아와 난을 다스렸다. 모광은 조성을 조보에게 봉읍으로 내리니 이때부터 조보의 집안은 조씨가 되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선왕이 난을 일으키자 조보가 주모광을 위하여 하루만에 천리를 달려와서 주나라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말을 잘 물면 신이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사마천은 역사를 수정하기 위해 슈퍼맨 같은 이미지로서 말을 잘 모는 이미지를 채택했고 조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선하라를 제압한 것처럼 써놨습니다. 누군가 하루 천리를 달려와서 36개국의 조공을 받고 있는 강성대국의 선하라를 침공을 막을 수는 없지요. 이런건 애들 동화책도 아니고 이 기사 역시 그저 한낮의 우스갯거리일 뿐입니다. 우리 책은 이런식으로 써놓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책을 배우지 않고 중국인들이 쓴 동화책을 근거로 우리 교과서를 만들어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3대 고대 국가인 하상주 이야기를 좀 들여봤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고 좀 어떠십니까? 주나라에 망한 일계 상나라의 귀족일 뿐인 기자가 고조선에 와서 왕이 될수 있습니까?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그 개그 소재도 상당히 상급 개그 소재죠. 분명히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배꼽 잡고 웃을 겁니다. 동위국가들은 고조선의 제후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다 반대로 만들어놓고 반대로 배우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100년 전에 일제에 먹힌 사람들보다 더 한심하게 생각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교과서에 써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 후손들도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하상주가 뭐 대단한 나라처럼 느껴지게 말해지는데 실제 지도를 보세요. 그냥 이런 나라입니다. 반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배달국으로부터 이어받아 항상, 늘 강성한 국가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나라는 고조선이 살짝 지려밟으면 그냥 사라지는 나라였어요. 하물며 걔네는 고조선에 맞서는 그런 상황이나 감히 그러한 어떤 생각,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얘네 주변을 보면 다 동의입니다. 얘네도 이때는 조선에 관리되고 있는 이 소국들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조선에 관리되던 작은 상나라가 주나라에 망하고 상나라 사람인 기자가 고조선으로 와서 왕이 됩니까? 그래서 그게 기자조선입니까? 박지훈이라는 진보 스피커가 선을 이미 넘은 녀석들 73부에 나와서 말하기를 기자가 중심 보사 이군! 이러면서 주나라를 섬길 바에 주나라를 떠나서 고조선에 와서 왕이 됐다고 하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건 당시 기자 입장에서는 엄두가 안 나는 삼류 소설인 겁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조선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조선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간 고조선이 있었으니까 사마천도 뻥이든 뭐든 기자가 고조선으로 갔다고 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기 집회에서는 기자의 길을 국명이고 자는 자기의 명칭이라고 했고 사기 세근에서는 기자의 이름이 서여였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윤내연 박사는 이런 해석을 하였습니다. 기국은 상나라의 제후국이었고 기자는 그 기국의 지배계급이었다. 최고의 지배자였다면 기자는 기국의 왕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흑묘든 백묘든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기자가 고조선이랑은 관계가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중언 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워지고 배우지 않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쓰여졌습니다 저들은 감추고 높였고 상대를 비하하고 왜곡했으며 우리는 변방의 역사처럼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라와 상나라의 역사가 지나가고 동이족인 희창과 강태공 세력이 주나라를 세우게 되고 희창이 문왕이 되며 그 아들이 무왕이 됩니다 얘네가 세상의 중심과 하화를 자처한 것은 이 지도를 다시 보면 어떤가요? 여기에 무슨 중국과 하화가 있다는 것입니까? 얘네는 그냥 동이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얘네는 그저 쿠데타로 권력을 쟁취한 후 상나라를 붕괴시키고 주나라를 세운 자기들이 그 동네의 중심이라는 정통성에 천명을 한 것뿐이라고요. 분명한 건 중국과 하와라는 것은 동이족이 입 밖으로 낸 개념에 불과하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님을 이 지도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 유전학 실험 결과 한족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하와라는 것은 동이족이 만든 개념일 뿐이죠. 그럼 동이족의 유전적 특질은 있는가? 우리는 이미 이전에 리휘 교수의 실험 결과를 보며 동이족에게 O2B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새끼발톱이 쌍각지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올라서 하와족이 통일했다는 진나라도 동방나라라는 뜻의 진이라는 이름으로 동이족 진시왕에 의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현재 그저 진이라는 뜻은 사람의 진시성시나 진나라의 진을 의미하는 글자밖에 되지 않는데 그때는 그런 의미가 없고 당시에는 복희의 괴의 뜻에 따라 동방을 가리키는 것이 진이기 때문에 동방의 동이족인 진시왕이 동쪽 나라를 표방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근거도 하나 없이 홍범구주를 하나라의 우왕이 창제한 정치 이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인터넷에 홍범구주만 쳐봐도 의심 없이 말하고 다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사서에서 말하기를 홍범구주는 고조선 초대당군의 아들 부르태자가 하나라 초대 우왕에게 전수한 오행 치수법이라고 전합니다. 또한 이 홍범구주는 하나라 우왕에 이어 상나라에도 전수되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면 상나라 귀족인 기자가 상나라를 멸한 주나라에 홍범 구술을 전수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사를 보면 감춰지고 왜곡된 역사를 인과관계에 알맞게 논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조선이 중국 내지로 깊이 들어가기도 밖으로 나오기도 했겠지만 그중 어느 시기를 고조선의 대표 지도로 삼느냐는 따져봐야겠지만 아무튼 고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대한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참성단과 팔조금법 그리고 홍범구주, 예로부터 내려오는 천부경 등으로 미루어 볼때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법률, 사회문화, 사상에서 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집니다. 이런 거는 중국인에 세우는 하상주 같은 나라들과는 전혀 비교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만복의 근원이라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고대사 강골 신백강 박사의 말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인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경제의 대국이 되고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것은 우리에게 내재된 역량이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강성하고 찬란했던 고조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려야 한다.